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여성분들이시라면 집 화장대에 섀도우가 몇개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해도 어, 섀도우가 여러 개 있어도 그냥 꼭한 종류만 계속 고집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섀도우를 모아서 파레트로 모아 놓고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의상이나 아니면 이제 날씨에 맞춰서 섀도우 톤을 좀 바꿔 보게 제가 이제 섀도우 팔레트 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 돌아오는 봄에는 이제 화사하게 저희 중년력 칙칙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도 화사하게 해서 좀 우리 밝게 한번 중년이라고 멋부리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를 통해서 좀 화사하게 한번 꾸며보게. 제가 한번 섀도우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많이 봐주세요. 제가 섀도우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다이소에 이제 팔레트를 찾으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래도 이 통이 가장, 어, 저만의 그 섀도우를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도 얼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사 왔거든요 양면 테이프하고 그래서 편하게 한번 제가 이걸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 외출할 때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너무 커서 이건 집에서 쓸 거고요 요거 조그만한 거는 제가 이제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되게 오래, 오래전부터 오래 쓰던 팔레트인데 이렇게 많아요 이 안에도 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들어워질까봐 제가 키친타월을 깔겠습니다. 옛날에 톡톡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잘 떨어져요. 얘는 이제 버려야 할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양념 테이프를 해서 나중에 재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요. 지금 제가 요 뒤에서 띈 거를 요 뒤에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 놓고요 조금 아까 띈 섀도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깊은 게 약간 좀 단점인데요 그래도 뭐 쓰는 데는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만의 섀도우 팔레트를 만들어봤어요. 뒤에 색상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리필할 때 이거 보고 바로 사면 되고요. 뭐 바로 띄워서 쓰면 되니까 이거 통 2,000원 주고 샀는데 본전 뽑을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 섀도우 만들고 난 잔재물이에요. 이 많은 섀도우를 이통 하나에 이렇게 딱 넣었어요.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이렇게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가볍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이렇게 팔레트 이렇게 해서 나만의 섀도우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화장하세요. 이상이었습니다. 먹불이 엄마였습니다.